요즘 너무 까불고 다녔더니 지금 목도 엄청 잠기고 피부 상태도 좋지가 않아가지고 토너팩 살짝 해주고 공복 유산소를 가려고 합니다. 토너팩은 요 토니모리 모치 토너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는 이거 그냥 바르는 것보다 토너팩으로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통째 쓰고 또 이만큼 썼는데 이게또 시딩 보내주셨는데 원래도 큰데 이렇게 완전 가성비 있게 대용량 세트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원래도 토너팩으로 제가 직접 구매해가지고 되게 잘 쓰고 있었어가지고 이게 용량도 크고 뭐 엄청 촉촉하고 진정도 잘 돼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토너팩 해주면 피부 상태 좀안 좋을 때좀 나와가지고 한 10분 정도 하고 떼주고 러닝은 보통 여기에서 선크림 정도만 발라주고 나갑니다 토코보 선크림은 제가 작년부터 소개도 많이 해드리고 워낙 또 유명해가지고 이렇게 엄청 묽어가지고 선크림 안 갖고 약간 수분 세럼 바르는 느낌이거든요 운동 갈때 이렇게 착착 바르기 좋고 제가 이거 남자 동생들한테도 선물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좀 컨디션 안 좋은데 러닝 가는 게 광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체력 안 좋을 때 러닝을 딱 띄워주고 땀을 쫙 빼고 나면 은 오히려 좀더 상쾌해지고 찌뿌둥한 게 되게 많이 풀려서 좋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아주 아주 엄청히 바쁜 날입니다 노아르 나인 팝업 행사가 있어가지고 팝업을 갔다가 친구랑 빠르게 점심을 먹고 거래처 미팅을 갔다가 4시에 뷰티즌 월모임이랑 클래스 들을 게 있어가지고 그거 듣고 집에 가서 또 오늘까지 마감인 게 있어가지고 편집을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 6시부터 오늘 조금 일찍 일어났는데 오히려 좋은 느낌? 요즘 새벽에 일어나서 작업을 하는데 훨씬 능률도 오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고속도로에 들어가 봐야 돼가지고, 가서 다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워가지고 구경만 하려다가 구매했습니다. 가격이 이런데, 여기서 풀친하면 5,000원 더 할인해준다 해가지고 이렇게 트레이닝복 바지랑 이렇게 샀습니다. 어, 이거는 그런 거안 나오나? 하이 가고... 하하하 <웃음> 골라봐 뭐뭐뭐요거 네. 맛있고 피스타치 오 좋아해서 맛있네 이거 이거 이거 찍어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하나요? <웃음> <웃음> <뭘다 웃음> 이거 근데 찍어도 돼? <웃음> 아 그럼요 얼굴 나와도 되나요? 오늘잘 나온다 네, 누나 커피 한번 거볼래? 아니 아니 나 커피 먹었어 잘가겠습니다 <웃음> 이런 쿠폰 챙기는 이런 살짝 가, 아, 근데, 거 살짝 가득 벌어지면서 잘라든지 <웃음> 떠야 <되는> 거 <웃음>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밥을 갔다가 친구랑 밥을 먹고 잠깐 거래처를 들렸다가 거래처 근처에 친한 동생 회사가 있어가지고 빵을 사줘가지고 잠깐 만났다가 그 이제 앞에 속천호수가 지금 진짜 예쁘거든요 거기 한번 친구에 걸어보라고 해가지고 걸었는데 기분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갔다가 교육을 들으러 회사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바쁘지만 아직까지 아주 재밌어요. 저는 이렇게 하루에 일정을 쪼개가지고 막, 막, 막, 막 이렇게 하면 너무 뿌듯해요. 제일된것 같고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브이로그. 나올래? 그래, 좋아. 색깔 왜 이래? 이 빛깔이 왜 이래? 어, 그니까. 어, 귀엽다. 언니 왜 이렇게 작지? 안녕하세요. <웃음> 유튜버예요. 오, 이쁘다. 브이로그 촬영중이에요 브이로그 안녕하세요. 저희 친구입니다. 오늘 예쁘시네요. 아, 오늘만요? 네 불량 <웃음> 뽑아줘. 불량. 아 기다려봐. 그러면 좀 음, 얼굴 네. 예뻐야지 기분이 좋은데. 그, 이기야 해줘. 어? 갑자기 할수 없어 언니. <웃음> 아나 뭐야? 응? 언니랑 나랑 안한 거. 아진거아이 아, <웃음> <웃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어, 못생겼지? <웃음> 이 언니, 아까 나를 봤는데, 째려보고 뭐 팀. 뭐야, 언니. 안녕하세요. 깜는데 <웃음> 갑자기 가냐? 아니, 이 언니 진짜 열받네. <웃음> 나중에 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뭔가 오늘 더 예뻐진 느낌. 살 빠졌나요? 아니, 아니요. 가죽 벙어져. 다 빠져? 안 뽑아져? 아 뽀뽀하려고 그랬어, 지금. 왜 이래? 영상 가 뽑아져. 너무 가까워. <웃음> 내가 빵집 갔다 와야. 언니 요거트가 맛없어. 이게 더 맛있어? 아, 뭘 그렇게 먹게 많데? 이게 노르이 맛있죠. 노르먹었어 엄청 큰데? 이거. 그러니까. 나 입이 크거든. 좀 자랑해도 돼? 여기? 응. 안 돼. 할줄수 없어. 참 아이들이 밝아. <웃음> 참 밝아. <웃음> 젊무에서 오는 그게 있다. 잘 적은 거. 그래서 오늘 다 <웃음> 미친. 저희 뭐 오늘 컨셉은 이게 그래? 지 히지 없는 미지들 네. 그렇네요. 이렇게 되는요시소최이라고 가서서 요 해서 신상 는해요괜찮요 여러분. 이번 어도또 짱짱하구나. 오 가늠이셔도 안 내릴게요. 또 이렇게 안 먹는데 우리만 지금 징그르 모예요 아, 폭식 좀유없 게, 유없게 드디어 가지고 안녕 하세요즘녕하 세요？안녕 하 세요？안녕 하 세요？안녕 하 세요？안녕 빨리 요안 편집을 해야 될하같요요